일단, 역시, 스포도 갑시다. 아니야, 이게 문이, 문이 열릴 때 가야 돼. 자, 갑시다. 아, 일단, 첫 부분. 응. 보라색으로 시작합니다. 괜찮겠지? 두 번째. 아하 오늘 보라색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. 그때 사쿠라 그 명함 나오면 그만하실 겁니까? 세 번째입니다. 이제 삼삼삼 3, 3, 3. 사쿠라 삼. 3. 이거 오늘, 오늘 다 써버린 게 아닐까? 3 5자단한번한장 써서 나왔다고요? 아니 저기서 뽑았어 저기서 우리, 저기서 우리 걸 뺏어간 게 분명해 영화 함 가자 한 번에 아이피 달라서 아이 <웃음> 달라서 아니야? 세트라 어? 야! 홍연 내놔 홍연 내놔 홍연 내놔 내홍연 내놔, 내 홍연 내놔. 이미 이뽑기는 이 홍련으로 모든 가치를 다 했다 모든 가치를 다 했다니까 임마? 아까 너무 클릭을 많이 해서 그 이걸 택 어딘지를 못 봤거든? 아, 일단은 한 픽돌입니다 솔린 35불 그럼 이미 5 0뽑혔나 2픽돌을 당했네요 2픽돌 보라색 홍련이 오히려 좋아? 홍련이 나와서 지금 나 의욕이 사라졌는데 어떡하지? 바었다 오늘 처음으로 바뀌었어. 한픽둘 음. 음. 음. 음. 음. 아. 음. 어, 홍련 주고 어 뭐야 뉴네? 센티? 뉴유 센티 나오셨습니다. 아 힌트 뭐야 힌트는? 이거 이거 스페셜 뽑기가 아니라 일반 뽑기 같은데? 아, 1 0 이거 이상해. 이거 마지막 1 0 그럼 합니까? 근데 사쿠라를 못 먹었어. 사쿠라를 못 먹어서 사쿠라를 네, 마지막 1 0 할게요. 뭐 어, IP 다 털리듯 털린... <웃음> 아쿠라 다 털렸나? 아 그럼 그렇다고 홍연이 나와? 그렇다고 홍연이 나와? 아니야 아직 털리지 않았어. 홍업진 없는 파트너 스리몬드 다 홍연 드셨어요. 저는 아직 못 먹었어요. 이 홍연은 제게 아닙니다. 이 홍연은 남의 거예요. 또 픽뚤 <놀비> 지금 이거 80뽑일걸요? 근데? 홍련.. 홍련은 한.. 한개에 세개 취급 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필! 야 잠깐만 너 진짜.. 너 이.. 하칼짜리그의 주인이 되는거지.. 왜구치를 해? 왜구치를 하냐고? 이거 내 계정 아니라고, 내 홍련이 아니라고. 나는 홍련이 없다니까. 아니, 내가 미칠 것 같아. 지금 내가 세한님, 세한님 취소하고 싶어. <웃음> 나 이제 세한님 계속 안 뽑을까봐. 하하을 <웃음> 올려주 주 무쇠가 아니야, 이거는! 잘 아무리 봐도 이 계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진짜! 세상에... 결국 사쿠라는 못 먹네. 지금 사쿠라가 중요해? 지금 사쿠라가 중요하냐고. 어? 지금? 지금 사쿠라가 중요해? 어? 하고 있는데 사 아, 여기서 사쿠라.. 아 여기서 써졌나 본데? 테트라네요 여기도 여기도 테트라 와 뉴야 바이퍼네요 마지막입니다 바이퍼 하나밖에 못 먹었네요 자 일곱 개쌀 확률 몇 퍼? 오늘 근데 테트라가 진짜 사쿠라 화공이라고 어 노이즈 네, 뉴또 네, 뉴입니다 <웃음> 확률 뭔데 <웃음> 아2 1 확률이 근데 2 1니까 7개 중에 2개면 뭐 21퍼 그렇지 않을까? 다음에 4개입니다 테트라 아니 진짜 테트라만 나와 어? 근데 여기서 는 샤쿠라 가 나올 수도 있지만 샤쿠라는 아니고요 슈가 아 나도 슈가 갖고 싶다 슈가 샷건 가고 싶은데 반..반뛰겠습니다 엘리시온, 스알 미실리스, 스 아! 엔 아, 종류별로 나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필그림 <웃음> 필그림 아 잠깐만 근데 필그림 안나와도 이미 홍장 두개로 뽑기로 모었는데 뭐 필그림이 중요할까?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? <웃음>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? <웃음> 마지막 필그림 갑니다 아, 이홍어을두개 먹은 걸로 하자. 응? 응? 그거어떻 1승 2이야야찮찮아사이해사소해아이사소해 지금 홍련이삼돌이된듯해홍이두개인게아이사소게 해요? 이거 어 이거 돌이되었습니 해요? 이드립니다해너이 부럽다. 이이 진짜 너무 부럽다. 아, 좋겠다.